잉맨멘 롤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베리의 감옥에 갇혔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탈옥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앞에 있는 게이 뚱뚱한 경찰관이 베리라는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데? 난이도는 역시 어려움이지 어려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얘들아! 내 보내 주세요. 내 보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웃음> 베리 아저씨는 절대 내 보내 주지 않아. 봐봐. 어, 베리 아저씨. 저기요. 어. 그만 좀 쳐다보세요. <웃음> 저기요. 사인 해드린다니까요. 너한테 반기겠는데? 베리 아저씨가? 어? 아저 아저씨 왜 저래 진짜 옛날부터 나만 따라다니고 아, 뭔 소리야 이거는 경찰관이 네. 널 좋아한다는 거야? 어? 너한테 방귀나 먹으래 뭐저 아니야 그쑥스러워지 근데... 긴장돼서 방귀 끼는걸 거야 어? 뭘 얼마나 먹는 거야? 배가 왜 저래 배리 아저씨 많이 지저분한 사람이네 구독 자 어쨌든 얘들아 나는 50년을 살아야 해 우와. 50년? 이유가 뭔줄 알아? 인터넷 유튜브에서 악플을 달았거든 내가 오, 악플 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리아 유튜브라고 알아 니네? 알지 알지 나도 거기 가끔씩 악플 구경하러 가 거기 어, 내, 댓글 맛집 내가 거기다가 김리아 유, 김리아님 김리아왜 영상 안 올리세요? 죽어 죽어 라고 썼다가 감옥에 갔지 뭐야? 어. <웃음> 그놈이 너였구나 그거 <웃음> <웃음> 너였구나 <웃음> <웃음> 그리고 담미유 유튜브라고 알아? 난 진짜 모르는 어. 사람인데 어제는 그 사람한테 이쁜 척하지 말라고 악플을 써버렸어 그래서 대댓글 달았다던데? 이쁜 <웃음> 척하는 게 아니라 이쁜 건데 라고 <웃음> 달았던데? <웃음> 어, 어 그렇구나 어쨌든 50년 동안 살순 없지 여기를 탈옥하도록 어. 하자 좋은 생각이야. 음 여기 진짜 년 한... 동안 있으면 피가 마르고 말 거야. 네 여맨나. 음. 응. 나랑 공통점이 좀 있다. 나도 악플로 들어왔거든. 왜 왜? 난 이녀매 유튜브에다가 댓글 달았거든. 아, <웃음> 아 이녀매 유튜브? 너였냐? 야. 아! <웃음> 야 이거 어려운 모드는 좀 다르네. 오오 오! 다음 안 요! 돼? 후. 이건 뭐야? 오 뭐야? 아야 이거 어려운 모드는 좀 다른데요. 함정이 보통이 어? 아닌데. 아! 어! 합자. 역시 탈옥 50년. <웃음> 아니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 아니 아니 한 번만 누르면 되지. 오오 오. 오. 살짝 멈췄다가 오. 어, 오. <웃음> 와 이거 큰일 났다 아! 구독 지나갈 때? 오케이 와 어렵다 어렵다 어! 베리 아저씨다 어 베리 아, 아저씨가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베리 아저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그거 누르면 어떻게 아!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잡혔다! 이거 누르는 거 같은데? 어 그거 눌러야 되는구나 아니 아저씨 왜 나만 보세요 흡 어려워, 어려워, 여기 어려워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면 베리아씨 잡힌다 아유오 오완단 끝 오케이 다 여기까지 왔구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후 미호야, 빨리 와 나도 그러고 싶지만 역시. 이거 어려운 모드 많네 와 1인칭으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 어 1인칭으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 천천히 천천히 리듬게임 하듯이 이래서 앞을 적는 아야! 것들은 <웃음> 넌 베리 아저씨랑 사귀어야겠다 안돼 올리란 쌍이구만 어? 욕기보다 싫어 여긴 화장실인데요 뭐죠? 어? 잠깐 어. 여기서 안기 어. 냄새가 나는데 어. 이게 뭐지? 오, 뭐야? 으, 누가 똥싸고 물안 내렸어! 우와, 여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웃음> <웃음> 된장찌개야? <웃음> 된장찌개다. 아, 여기에 땅구를 파놨구만. 오, 어. <웃음> 야, 이게 뭐야? 이 감옥 맞냐? 여기 감옥 아래가 던전이었네. 보스를 만나러 가자. 그래, 가자. 와, 이건 뭐야. 오 오 어려운 모드답게 용암이 올라오는 모습. <웃음> 통구이가 되었어, 되었어. 이렇게 몸이 녹을 줄이야. 오케이, 뭔가 올라오고. 어, 아. 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뭐하지?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웃음> 어 여기야 함정의 방이 있어 야 타록하긴는데 어, 이거 공굴로 가는 거와 <웃음> 이거 되게 빠르다 어 뭐야 공 굴러 가는 거 뭐야??? <웃음>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앞으로 가는 건가? 뛰어 숨었다가 여여여여여여여 야!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오 엄마야! 엄마야! 오이! 오케이 늦었다! <웃음>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타러 갈게! 그럼 베리 아저씨랑 데이트 나라구! 오! <웃음> 어, 베리 아저씨 왜 용룡이 됐어요! 오 아저씨! 야! 이거 뭐야! 어디! 잘못했대요! 이거.. 이거 보통 과목이 아니구만? 이거 어떻게 간담? 베리 아저씨를 제치고 여기로 가야되는건가? 어디로 가는거지? 왼쪽에 여는 문이 있어 아 오케이 버튼 그걸 세바퀴 돌리면 돼여기구만아 세바퀴나? 아, 베리 아저씨 어떻게 따돌리지? 이리로 와서 따돌리고 앞으로 뛰어 아!! <웃음> <에어, 웃음> 뭐야!! 야 <웃음> 공이!! 야 이거 베리아씨 쫓아오네? 끝까지? 베리아저씨 쫓아오는 거 그렇다 쳐도 저위 어떻게 해 공을 타이밍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한다? 후와 <웃음> 이거 어려운데? 딴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더 피하고. 긴장되는 순간. 수초도 죽는다고. 야, 역시 하드모드는 좀 어렵다. 어? 미호는 오고 있는 게 맞을까? 아저씨가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 오늘 베리 아저씨와 1일차. 어! 끔찍한 소리. 사겨라. 사겨라. 너희 아픈 지옥일 거야. 너 떨어지는 소린데? 쇠구슬? 쇠구슬을 피하면서 이게 뭐지? 돌짝이 닫기 뭐지? 어? 저기 뭐.. 내.. 돌려봐 일단 돌려봐 돌려봐 그러면 은 저기.. 오야 이거 뭐야 어또 꺼야 되나 보네 아래에 있는 거 이거 가려면은 레버를 다 꺼서 이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 거를 이 정도야 뭐 껌이죠 파워로 단련된 점프로 실력 사실 이 감옥 내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길을 잘 알지 뭐? 이런 반전이 <웃음> 와 이거 되게 빨리빨리 빨리 가는 <웃음> 노란색 때 점프하면 되는 거야 음 그냥 노란색 때 점프하면 되는 거야 어. 와 이거는 날라서 이렇게 레이저를 피해서 가는 거지. 오 간단하지? 음 간단하지? 간단하지? 간단하지? <웃음> 오케이. 다음 단계로. 이거 어디야? 날따라 와야 돼. 날따라 와야 돼. 가자. 어? 치즈 가리? 어. 축하가 있어. 저걸로 연속을 맞춰야 돼. 어디 어디 어디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나한테 맞으면 어떡해어나 이걸로 캬? 푸드주카 푸드주카 오케이 아 <웃음> 백발이 백중이지 오케이 이거 맵도 이용하고 오 하지만 아 됐다 오. 이오도 같이 이 푸드주카를 먹었으면 좋았. 오 뭐야? 오 뭐야? 잘 떨어져야 돼? 그런 게 있어? 좀 강력하게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였어. 아 이제 탈옥인가? 이제 탈옥? 오, 아니야. 아니었어. 야 이거 위로 점프하는 드로퍼. 위로 올라가용 아 이거 쉽다 쉽다 쉽다 이거 어? 아 어. 안쉽는데 이건 피할 수 없어 그냥 가야해 오 <웃음> 어? 어 레이저야! 제발! 제발 나좀 때리지마! 레이저야! 면나너 이렇게 보통 속에 서 있었구나! 어디야, 키리! 어, 안 됐다. 너 어딘데? 드디어 끊어. 나 파란색 레이저를 피하고 있어. 그거 보통 아니다. 아! 거기서 좀 고통받을 거다. 한참 비명만 들리겠구만. 음, 다 나온 거 같은데? 이게 뭐지? 음 뭐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나도 모르겠어 여긴데? 이거 함정이네? 모든게 가짜였네? 이거 어떻게 맞아. 가? 어? 어 어떻게 음. 알았지? 오. 어. 어? <웃음> 무기를 발사하세요라는데? 무기를 발사하라고? 우리 무기가 어딨다고? 어?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저거 뭐야 야! 야! 뭘, 뭘 피해야돼 야 이거! <웃음> 갑자기 왜 슈팅 게임이 된거냐고 오 얘들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저씨 왜 이렇게 세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우와 아, 피해야돼! 피해야돼! 점프해서! 오 어떡해! 먹어라 햄버거 먹어라! 피자 먹어라 햄버거 먹어라! 저 이제 미사일을 쏠 때가 됐... 잠시 아, 후 어떻게 가까이 안가지? 젊은 아, 쪽으로 원을 돌면서 쏴야돼 오케이 파란 쪽을 피지 없죠 한 번만 안 맞으면 돼 오케이! 요호! 야 베리 아저씨 보통 아니다 진짜? 드디어 우리 탈옥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건없야 뭐. 진짜 절대 탈옥할 수 없는 감옥이었다 와난 탈옥할게 안녕 드디어 들었다. 탈옥됐어 난 자유야!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무슨 소리야 끝난 게 아니라니. 아닌데. 그럴 리 없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베리의 감옥 탈출. 이렇게 깼습니다. 어려운 모드! 정말 어렵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